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가장 저렴한 순으로 해서 나와 있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아니면 오래된 주택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성구를 먼저 보겠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저렴한 게 1억 8천 근데 평수는 지금 약 30평이죠. 그렇게 따지면 남구보다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실제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뭐더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보시다시피 속집입니다. 대부분 저렴한 주택들은 2m, 3m, 거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길을 접하고 있는 주택들이 많은 편이고요. 마찬가지, 다음, 2억, 2, 3억 2,900짜리 46.58평인데, 실제 보면 용자가 7천만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다시피 찬대가 지나갈 수 있는 4m를 접하고 있는 오래된 주택들입니다.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대지평수 46평, 금평 33평,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크게 세부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매매 금액과 대출 금액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마찬가지 수정동 4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인데요 매매 금액은 3억 7천만원 대지는 24평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은 실제 거래되는어 금액들은 많이 없지만 평당 한 1500만원 치죠 1500만원에 실제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고 대출이 1억 3천에 보증금 5천만원 월수익이 35만원 순수익이 35만원 그리고 뭐 인수가는 1억 9천 이렇게 해서 뭐 세부적으로 사진과 함께 같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개발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면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던져 놓고 뭐 향후 재개발이 뭐 2년 뒤에 3년 뒤에 충분히 가능하다면 맞은지 투자가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제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재개발이 아니면 굳이 4회달을 구입해서 향후 집가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적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뭐 수송동 사가에 위치한 상가주택인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다 필요해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지산동.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4m 좀 넘죠. 차한대 지나가고 좌우측에 공간이 좀 남는다면 한 5m 정도 될것 같아요. 6m는 한 대가 지나가고 옆에 한 대가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매매 금액은 4억이고 대지 평수는 41평에 은평은 46평 상세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은 어뭐 원룸 건물인 것 같습니다 원룸 하나에 리룸 하나 포룸 하나 그리고 매매 금액은 4억 원룸 건물이 평당 965만원 이면 엄청나게 또 저렴하죠 근데 마찬가지 재개발의 큰 이슈가 아니며 장기적으로 갔을 때큰 투자가치가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다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음 황금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인데요. 매매금액은 4억 9천 대지는 30평 연면적은 15평 되는데 100% 연면적이 이많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일단 뭐 보시다시피 도로는 4m에서 5m 정도 돼 보이는데 막상가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m 정도 도로로 나오는데요. 이제 거의 뭐한 4~5m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은 대지평수 30평에 연면적 15평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일단 2층 주택의 매매 금액만 4억 9천으로 나옵니다. 중단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법물동에 위치하고 있는 뭐 상가주택 형태인데 실제 보시면 매매금액은 5억이고 실제 도로 자체가 한 6m 정도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한 대가 서 있고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 6m라고 보시면 되고 매매금액 5억에 뭐 수익률은 12.7%가 나오는데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 평당금액은 853만원 그리고 지금 주인 세대 하나와 뭐 나머지 일곱 개 되어 있는데 뭐가 일곱 개 되어 있는지 포름 여섯 개와 주인 세대 한개 일곱 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 보증금은 3억 3천, 월 수익은 180만 원. 대출이 없기 때문에 순수익이 180만 원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수익률은 엄청나게 좋은 편이죠. 대부분 평균적으로 수익률을 따지는 분들도 계시고 위치를 따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신축, 구축을 또 따지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자기 성향대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아파트 구입을 많이 하지만 아파트 수익률을 따져보면 수익률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파트 브랜드도 보지도 않았죠. 아파트 구입만 하면 청약 당첨만 되면 무조건 로또라는 생각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1군 업체 2군 업체 업체를 좀 따집니다 1군 브랜드냐 2군 브랜드냐 그리고 마찬가지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상권을 좀 중요시 하는 편이고 물론 역세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으면 좋겠지만은 역세권이 있어도 상권이 없는 것보다는 역세권이 없어도 상권이 있는 곳이 나중에 임대 수익이나 아니면 지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권을 조금 더 따져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택이나 아니면 오래된 상가주택이나 다가오주택을 봐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날린 이유가 대부분 20대 어떤 젊은 층들도 자기 차를 다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원룸 25만원 30만원에 살아도 자기 차는 다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준이 많이 뭐 상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없지만은 아무래도 편한 거를 좀 추구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원룸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원룸을 구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상권도 마찬가지 역세권보다는 상권을 더좀 중요시하는 게 향후에 아무래도 집가 상승이나 내가 필요해서 팔때 사실 쉽게 팔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봐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들 자체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때까지 봐왔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는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찬가지 매매금액은 5억 2천인데 속집이죠. 그리고 수승구사가 마찬가지 5억 3천이지만 거의 뭐한 2m 정도 접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차가 못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은. 그래서 현재 보이는 매물 자체가 그 속의 뒷집인지 현재 들어와 있는 뒷집인지 며하게 확인은 안됩니다. 평균적으로 금액이 조금 올라가면 은 6m, 8m 도로를 접했던 명미물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 6억에 뭐 수익률은 0.5%인데 이제 상세보기를 해서 보게 되면 은 대지평수 61평에 금평, 연면적은 39평. 그리고 일단은 세대현황 자체는 나오지 않는데 두각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매매금액 6억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 25만원. 수익률 자체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8m를 접하고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만수선동의 2층 주택입니다. 매매금은 6 2천 대지평수는 60.1, 연면적 53.3이고,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평당가는 평당 1000만원이고, 매매가 6억 2천에 대출금이 9,300만원 그리고 보증금이 3억 1000만원 그리고 월이자 순수익 자체는 또 기재가 안돼 있어요 마찬가지 필요하다면 이제 뭐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하면 얼마든지 또 확인을 하겠지만은 현 입장에서는 이런 매물이 있다 정도만 확인을 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는 약 4m에서 5m 정도 되는 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만촌동 매매금액은 6억 5천인데요. 일단 뭐 도로 자체는 6m 정도, 4대가 옆에 있고 지나갈 수 있는 도로는 6m라고 보시면 되고 대지평수가 37평에 연면적이 뭐 39평, 그리고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은 기 어 일단 뭐 1가구라고 나오는데요. 밑에 기본적으로 1층에 1가구, 2층에 1가구. 일단은 필요해서 뭐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연도 정확하게 또안 맞는 경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일단은 평당가는 평당 1700만원. 6m 접하고 있는 2층 주택이 지금 평당 1700만원 정도 된다. 물론 어차피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호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가도 쉽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실거래가는 향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4억 6억대 정도가 좀 지나면 보통 2층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들 오래된 주택들 원룸 건물들이 매물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상동에 위치한 뭐 원룸 건물인데요 대지평수는 47평, 연면적은 85평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은, 정당가는 1,430만원 정도 나오고, 일단은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투룸 4개와 주인 세대 1개, 뭐 합이 5개로 되어 있네요. 사실 뭐, 대강 뭐, 체크만 해보는 케이스로 가야 되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확인이 되고, 6억 8천에, 보증금이 8,100만원, 월수익은 220만원, 순수익, 용자가 없으니까 순수익 220만원, 그리고 수익률은 약 4.4% 정도 됩니다. 다음 법물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 인데요. 매매금액은 7억이고, 대지평수는 55평, 연면적 금평 98평. 보시다시피 양쪽에 차두 대가 되어 있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는 평균적으로 8m 입니다. 여기서 공간이 더좀 있다면 은 10m 정도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은 일단은 뭐 상가와 주택 뭐세개로 나와 나와 있고, 대출금 1억 3천, 그리고 보증금 2,700만원, 월수익 170만원, 순수익 138만원, 수익률은 3% 정도. 그러나 위치만 좀 좋았어도 이 정도 금액이면 나쁜 금액은 알죠. 평당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현재 보시다시피 뭐 건물이 이용 못하지는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위치만 좋았으면 좀, 허기야 위치가 좋았으면 이 금액이 또 나오지도 않겠죠. 그리고 중동, 마찬가지 지금 4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인데요. 매매금액은 7억이고 일단 원룸건물입니다. 원룸건물이고 건평은 58평 상세 보기를 해서 보게 되면은 평당가는 1800만원 정도 나오고 일단은 투룸이 한개 주인세대 한개 두가구로 해서 나와 있는데 매매금액 7억 대출이 2억 8천 보증금 1억 1 5 0 0 그리고 나머지는 뭐 주인 직접 연락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금액이 7억인데, 뭐, 사실 지도상에 보시게 되면은 넓은 도로가 아니고, 이에뭐 2m 정도 물고 있는 도로지 않을까. 뭐, 요쪽에 사이 길에 이렇게 보이는 요 도로인 것 같아요. 뭐, 7억이나 지금 매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마찬가지 8m를 접하고 있는 뭐 상가주택인데요. 매매금액은 7억이고, 뭐, 융자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대지 61평, 연면적 105평 정도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평당 1100만원 이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죠 상가가 한개 들어가 있고 투룸 2개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그리고 대출 8천만원에 뭐 보증금 이억 월식 120만원에 순수익은 86만원 수익률로 따지면 2.4%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8% 8m 정도의 도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융자는 사실 얼마든지 충분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또 많이 나오면 은 난이 나온 대로 또 수익률은 올라가요 계산을 해보면 그나마 8미터 접하고 있는 뭐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본것 중에서는 그리고 마찬가지 3 m 달을 접하고 있는 뭐 일반 주택 같은데요 차한대 겨우 지나가는 도로가 거의 3 m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매매 금액은 또 7억 2천 이요 확인을 해보면 평당, 야, 대지평수가 50평, 뭐연면적은 크게 볼건 없겠지만 90평.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 평당 1,400만원입니다. 4회다 주택.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3룸이 3룸 4개 들어가 있고 주인세대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사실 이게 뭐 2층 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으로 보입니다. 매매금액 7억 2천에, 보증금 2억 9천, 월 수익 140만원. 은식 140만 원에 수익률 3.9%인데, 실제 여기에서는 뭐,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한이 정도 된, 오래된, 다가오 주택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중공일이 95년도 중공이 났는 걸로. 이것도 사실 또신뢰가또 별로 안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뭐, 금액, 동향만 한번 보신다고 보시면, 어느 정도 뭐, 흘러가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려드리는 건데, 마찬가지 지산동에 8m 도로를 접하고 있죠. 그리고 대지평수는 27평. 27평이 아닐긴데 상세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정단금액은 2700만원 정도, 2000만원이 넘었으면 평균적으로 주택을 밀고 새로 지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우리가 협소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공일이 20년 정확하게 적혀져 있고 2,700만 원이고 매매금액은 7억 5천만 원이고 뭐 나머지는 정확하게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접서주택 가격들이 평균적으로 6억 7억 7억 5천 평균적으로 지금 가격은 일부 좀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못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매물이 나오더라도 뭐 부른대로 어차피 다뭐 금액을 주고 사지는 않죠. 판단을 사더라도 100원, 200원을 깎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금액을 또 낮추면 낮추는 대로 또 금액을 또 절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금액에서 어느 정도 절충은 가능하다. 이렇게 시작해서 매물들이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 법물동의 기본 1번 주택인 것 같습니다. 매매금액은 7억 0천이고 대지평수가 54.9니까 거의 55평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평은 123 이면 이것도 새로 지었는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일단은 뭐 주인 세대 한개돼있고 합이 7개 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오래된 원룸 건물 같습니다 실제 94년 12월 건축을 했는 걸로 나오고 대지 평수 54.9 그리고 연면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60평만 넘어도 평균적으로 다가구 주택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매매금액 7억 5천에 대출 2원 그리고 보증금 255천에 월수240순수익은 156만원 중률은 6로 정도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잔대가 있고 차가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6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수송사가의 원룸 건물인데요 매매금액이 7억 5천인데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 대주평수가 이게 뭐 명확하게 또안 나오네요 이것도 뭐 향후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연량조도23 이렇게 나오는데 2 3평1 일리가 없을 건데 마찬가지 매매금액 7억 5천에 총 보증금 1,300만원, 월수익이 125만원, 순수익 125만원, 인수가는 7억 3천, 용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 60에서 70%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또 평당 금액도 나오지는 않네. 대지평수가 나오지를 않아서. 아무튼 뭐 이렇게 누락을 해서 나오는 사이트라도 한눈에 뭐 쉽게는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임대부터 매매까지 다양하게 볼수 있는 사이트인데 돈의 가치에 비하면 사실 가성비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사이트를 대부분 다 확인을 하고 또 쉽게 쉽게 체크를 해보고 흘러가는 동향이나 매매 되는 금액이나 그리고 원룸 임대 가격까지 현재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점검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성구 쪽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2억, 3억짜리의 뭐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평균적으로 뭐 4m 아니면 2m 접하고 있는 도로를 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5억, 6억, 7억 정도 뭐 평균적으로 보면 오래된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들은 6m, 8m 정도도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대구, 동구, 달, 서구, 서구 할것 없이 어느 정도 동향을 알아놓으시면 금액이 흘러가는 동향이나 아니면 매물이 나오는 동향이나 호가장도도 쉽게 쉽게 확인을 해보신다면 아파트와 또 비교도 될뿐더러또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